자 우리 인자 음 야간수업 하는 겁니다 네. 자 야간수업 자 그동안에 우리가 천부경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풀어 오기는 풀어왔는데 이제까지는 수리 사주 수리 심리학 뭐 풍주기 이런걸 능말따나 눈이 좀 멀어 가지고 묶고 살라고 눈이 좀 멀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본연의 본연의 아주 중요한 본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다 표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이 여기 많은 뭐게 떨어졌다 그제 자 본연의 우리가 천부경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도 세계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 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늘에 어 제를 올리고 천재를 해가지고 어이 대한민국이 저 한족의 유일무이란 천부격을 준 나라인데 이 민족들이 이렇게 고달파가 되겠나, 그제? 그래서 우리 할수 있는 일은 올바른 이 천부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천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이런 큰 기운들이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지, 그제? 네. 그래서 이제 천부경 갖고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천부경은 정말로 이 천부경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풀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정해져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천부육경 속에 처음으로 풀려있던 이 천부육경에는 수없이 많은 경절이 또 세부경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일단 배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풀린 경이 우리는 이 옥행경입니다. 자, 이 옥행경은, 자, 이 옥행경은 구원옥경과 인는재경으로큰두 개의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풀린 경이 우리는 이 천부 살풀이 경이다. 자, 여러분들은 말로는 살풀이, 살풀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해왔지만은 정말로 살풀이, 살풀이 살풀이 살풀이라 하면 한풀이 춤추는 걸로 생각하면 천만이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살이 어떤 살이 있어서 그 살을 어떻게 돌이 내고 어떻게 하상을 어? 입었으면 그 어? 치료할 부분을 우리 오래 내고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큰 경이 인행 살경과 이눈 도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이 마지막 경이 마지막 경쟁이에요자 이것이 우리는 이 천재 봉양경입니다 천재 봉양경 천재 봉양경은 우리는 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천부경 경전이라 그죠 경전에 의해서 이 천재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갈 길을 우리가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대성사에서 지낸 천재는 개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이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는 천재 복양경이라는 거다. 이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경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경이 많다는 그 자체는 인생만사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다니. 그런데 이 엄청난 복잡한 것을 우리는 뭐 띵가다 띵가다 해서면서 간단하게 말로 몇 마디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어 목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 다음 주는 제가 생략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또그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수리 심리학, 심리학과 이브랜인 미션을 음 수리심리학과 심리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명상법 심리 치유 부분은 화요일날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수요일날 저녁과 목요일 저녁 밤 11시부터 어? 라이브로 진행을 할게요 혼자서 여기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몇명 있는데 이 사람 제끼고 우리는 이제 저, 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안차 나오니까 공부도 잘 안하고 경전은 조금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저게 또어 중요한 것을 공부할 때는 공부 잘안할 수도 있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육경에 하는 사람들은 이 가정을 천부경 육경의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전부 다 댓글을 타고 오는 사람은 천부경 육경회에서 이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부경기도 모르고 난 뒤에 우리가 육경회 회원으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천부경, 천부경, 천부경 육경회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이 오늘부터 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출석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댓글을 딱딱, 댓글을 간단하게 댓글을 딱 듣고 출, 출근 댓글을 해놔놓고, 그래서 천부경의 육경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이 진행되는 속에 하나의 그 멤버, 일반 멤버가 아니고, 응? 천부경 육경회 소속의 멤버로서 출발할 기초과정을 거기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들어와갖고 댓글만 달고 읽어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은 나도 시험치 가지고 테스트 할 겁니다, 이제. 자, 거기에 육경의 핵심 요원들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천부경, 천부경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천부경은 실질적으로 81자밖에 없어요. 천부경을 해석한다고 수없이 많은 책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옳고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구비를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이론들은 이 천부경은 누가 만들어진 지를 모르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응? 온갖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도 어떻게 그동안에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응? 이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심오하다는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자기 주장만 펼쳐갖고 아마 책 중에서 제일 종류가 많은 책이 이 천부경일 거야. 어느 책에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놓은 책이이 세상에는 단한 가지. 성경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이말그지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천부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아마 천권의 책은 더 나왔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답이 뭔지 우리는 알 바는 아니지만 은 지금부터 천부경 6의 비밀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 학문지인거 이 기반을 우리는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이 천부경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글자는 81자밖에 없어요 천부경에는 81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천부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81자의 글을 천부경으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하기로 하겠어요. 자,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 천부경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현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현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한자로 된 것을 우리는 천부경을 봐야 돼요. 그지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오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상용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을 봐야 돼요. 자,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애초, 최초, 최초로 만들어진 이 81자의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 점검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천부경을 그냥 해석만 한다고 해갖고, 이것이 천부경, 이것만 외운다 해갖고, 이 천부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자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알라왔다면 여기서 이것으로 천환된 가정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것으로 천환된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인데까지 천날때 왔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게 주차를 거쳤겠지.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천부경이 이렇게 안돼 있고 어? 이 가로로 안돼 있고 세로로 돼 있을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1로 풀어도 답이 있고, 1로 풀어도 답이 있고, 1로 풀어도 답이 있고, 1로 풀어도 답이 있고,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다. 왜? 우리 한자의 그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한자는 어떻게,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 적혀갔어. 그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전이라든지 옛날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적혀갔어요. 이 적혀간 목적이 뭘까? 왜왜왼 쪽부터 오른쪽으로 왜어을을까 응? 아, 지금은 책은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왜어왜잖아그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자 그는 다음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게 왜 오늘 좀 고민 을좀해왜 우리가 이, 이 자체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것을 해독할 수가 없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 무엇이 맞는지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보게 되면 천부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천부경은 원래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딱 일극하게, 일극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한자의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81자는 천부경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천부경이에요. 그럼 어디서 읽어야 되겠나 여기서 이때문을 읽어 가야 되겠지 자 이것을 읽는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이 글을 해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지 그럼 이 속에 뭔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수천 년이 흘러와도 이 천부경이 남아 있었다는 거다 자 일반적인 아무런 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이런 신비함이 없다면 이 글은 절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될지 수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이것이 전해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거다. 자 그리고 일반 글이라면 일반 사람들에 절대 전해내려오지 않는다. 왜? 그래서 모든 책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단세 가지밖에 없어요. 책 중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올 수 있는 음? 책은 단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세 가지 유형의 책이에요. 다 수천 년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책은 절대로 수천 년 수백 대를 거쳐갖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까지 내려온 중에서 수, 수백 년, 수천 년이 내려온 책, 그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성경, 불경, 그치? 자, 이것이 우리는 경전이라는 거다. 자,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것이 전에 내려올 수 있는 책은 경전밖에 없다는 거다.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이거는 역학이라는거다 철학이라는거다 철학에 우리는 일종의 역학이라는거다 자 수백년동안 수천년동안 내려온 책들은 역학과 철학부분이다 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경제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고통에서 좀 벗기 위해서 그 용도가 다르다는 거다자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세번째 이 책이 있어요 이 세번째 책은 뭘까 세번째 책은 이때까지 많이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건강과 죽음의 책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이 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책들은 단세 종류다. 자, 경제는 뭘까? 나에게 어른과 고통을 벗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철학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좀더 편하게 이런 예지해가면서 갈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내가 안 죽고 살아갈 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책. 이 세종류의 책이 영원히 가는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한의학 같은 데 가게 되면 뭐황제 내경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동의보감이라 이런 책들이 쭉내려와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사정이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성경과 불경들은 또쭉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뭐, 토정 비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의 추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나머지 책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 왜? 그 학문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다. 그죠?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이?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천부경에서 육의 비밀을 풀면 어떻게 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자 성경도 이것밖에 해결 못해. 성경이라는 경전밖에 해결 못해. 불경도 마찬가지야. 불경도 경전밖에 해결 못해. 그런데, 천부경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응? 음? 이론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법이에요. 모든 이치, 모든 법치, 모든 원리를 풀수 있는 유일무일한 이 책이다. 그러면, 이 경전에 비교하게 되면 이 천부경은 성경이 태어나기 전에 불경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어쩌면 수만 년 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자꾸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하고 자꾸 연결을 하다 보니까 뭐구천인이 됐네 일만 년이 됐네 그렇게 하는데 이 경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인 천재가 하늘에서 가져왔겠나? 아니겠지. 그러면 이것의 출처가 정말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 그러면 한인 천재가 이렇게 조상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존 인류보다 정신문화가 더 뛰어난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때의 고대고 정신문화가 정신 뛰어난 영원히 세계가 뛰어난 이런 민족들이 하면 망하고, 지구는 다시 새로운 천재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천부경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고, 아니, 어떻고, 이거 다 부질없는 거야요 그래서 이것이 수만년이 된지 모르는 거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한인, 한인 천재, 이것이 따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큰 세계의 대륙이 있었다. 큰 세계의 대륙, 여러분들, 저번에 시간에 했죠. 어떤 대륙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꼬레라는, 꼬레라는 응? 이 대륙이 있어요. 한족, 응? 중국. 이 러시아, 중국, 몽골 이쪽으로 해갖고 이 꼴의 민족이 하나 있어요. 대륙이 그것이 지금 핵심이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사라진 두 개의 대륙이 있어요. 어떤 대륙이랬어요? 대서양의아틀란티스 아틀란, 대륙. 그다음에 남태평양, 태평양의 우리는 무대륙이라는 이 세계의 큰 대륙에서 있는데 이 대륙이 지각변동에 이어고 잠겨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천부경이라는 존재가 살아 있었다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 그런데 그것이 전내을 오면서 한인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때 있는 것인데 그때 이것이 발전돼 가면서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이 부족 사회가, 고조선, 우리가 부족 사회, 시족 사회로 발전되면서, 이거 번져나가면서 이것이 만들어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뭐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갖고 왔다. 이건 하늘에서 어떻게 갖고 오겠노 하늘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다. 자, 그래서. 이천부경은 만법이랬다. 우주의 진리도 풀고 천문의 원리도 풀고 자연의 이치를 풀고 인간의 도리도 풀고 경전도 풀고 이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건강도 풀고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천부경이라는 거다. 근데 이천부경이 어떻게, 해? 까작까작 갖고 어떤 책보만 처음부터 귀신 노름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종결 해갖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데, 저거 절대, 저거는 경전이 아니라는 거다. 경전이 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만법인데, 이 만법이, 이 만법을 풀이야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거잖아. 그죠? 이 만법, 81자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저 글자는 일반적인 사고로서 저 글자가 해석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철학만 한 사람도 절대 풀 수가 없어. 왜못 푸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저것이 우주의 진리니까 이 천문학에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야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풀 수가 없었다는 거다 그동안에 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함께. 응? 자. 우주의 자연이아 이거, 우주의 진리를 풀어놨기 때문에, 저기에 무엇을 했나? 숫자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 수리학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수를 배워야 되고,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 수학을 뛰어넘은, 수학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수리학을 배워야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아니라 수리학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수리학으로 이것이 풀리기 때문에 이 수리학으로 풀리기 때문에 무엇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나? 인간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된 거지? 인간이 운명이 있는지 이것이 대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과학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과 역학과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푸는 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있는 것인지 살아가면서 변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네 번째 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알아야 된다. 이 종교학을 알아야 돼. 왜? 천불경이라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남의 종교를 모르고는 어떻게 종교를 탐할 것이요? 네? 내 운명도 모르면서 누구의 운명을 탓할 것이요? 네? 수리학을 모르는데 숫자법칙을 어떻게 해서 풀 것이요? 자, 우주의 진리와 천문 진리를 모르는데, 저 천부경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와서, 흘러와더라도, 수만 년의 역사가 흘러와더라도 저것을 완벽하게 해독을 못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안 하면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핵심이다. 이게 비밀번호다, 비밀번호. 우리가 집에 들어갈라하면 풀로 집에 들어갈라하면 대문에 전화, 이거, 비밀번호를 풀어야, 지금. 그제? 지금 모든 것이 막 잠겨있잖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고 모든 것이 다 잠겨있는데, 져이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잖아. 그죠? 그 비밀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6이라는 거다 6맨 가운데 자 여기 맨 가운데 하나가 1, 뭐2 이런 것은 첩부이 여러 개가 나와 그지? 1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무로 11개가 나온답니다 11개가 나오는데 11개 6은 어떻게 해? 앞에서 봐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그렇고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또 사방팔방에서 봐도 맨 가운데 6이라는 숫자 단한 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키워드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비밀을 만법이라 한 거야 만법 그치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모든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법칙의 이 명제가 명제를 육 대신에 치화를 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주의 진리, 진리를 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요 진리를 넣게 되게 되면 일시무시 일종무정의를 하나씩 한 줄씩 해결해 달락달락별로 단락 단락 해결해 나가게 되면 우주의 진리를 설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 자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면 자연의 이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딱 풀게 되게 되면 자연이라는 자연의 이치는 무엇이라는 것을 풀어놓는 거야. 자 여기에 인간이라는 말을 인간의 도리라고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도리가 뭔지를 풀어주는 거야. 자 여기에 종교라고 딱 치면 이렇게 되게면 이 글을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푸는 거야. 과학을 이렇게 되면 과학이 무엇인지를 풀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지, 그제. 그래서 천복경건 만법이라는 거야, 만법. 그러면 이것을 해석, 자, 그러면 천복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상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것을 알아서 이 만법의 명제를 갖다 여갖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주의 풀, 우주를 집어넣고 이것을 하나씩 해석하고 자연을 넣고 하나씩 해석하고. 그래야만이 하나씩 하나씩 풀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단세 개를 했잖아. 그죠? 이것이라는 니다 자, 그러면 이것인데 이것을 풀게 되는데 자, 천부경이 나오면서 이한 개만 갖고 설명만 하면 답이 없다. 그죠? 설명만만 하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기이 항상 삶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참 역사 측에 오게 되겠지 전에서 전에서 내려왔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인, 한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세계의 동경을 갖고 왔다 했다. 그죠? 이 동경이 뭐냐면 뭘까? 거울? 거울이 아니고 이것을 뭔데 인생을 푸는 거야, 어? 어? 세상을 보는 이 거울이다. 이 세계의 동경이다. 그러면 세계가 있다는 소리다. 천부경은 이론을 푸는 것이고, 그 나머지 두 개는 뭘까?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동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거울로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보고, 세상을 알려주고, 세상을 예지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이 통영이라는 거다. 세계의 거울이라는 거야. 다, 그러면 그 거울이 진짜 거울로 왔을까? 아니다. 거울이 아니라, 거울 속에 이것을 박아놨다는 거다. 원래는. 그러면, 거울 속에 천부경을 새겨놨다 하면, 다른 거울에는 어떤 걸 새겨놨을까? 아 유사한 걸 새겨놨겠지 <웃음> 다른 두 개도 유사한 걸 새겨놨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것이 존재가 없을 뿐이지 단지 내려온 거는 이 세계에 거울이 없는 거야 미래를 보는 겨울이 거울이 세 개가 있는데 다 없어지고 그지? 그동안에는 이 천부경이라는 이거 한 개만 내려왔는 거야 글자만 근데 동경은 어디 갔는고 모르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는 화장하는 거울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펼쳐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를 펼쳐볼 수 있는 이 세계의, 세계의 이런 거울이 있는데 첫 번째 거울이 뭘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천부경이라는 게다 그치? 그러면 천부경 81자에는 우주 만물을 다풀수 있는 이론과 원리를 담아놨어요. 그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번째 우리 궁금한 거는 뭘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주 만물은 정해놨는데 이지구상계는 엄청난 생명체가 어? 나타나겠지. 그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지? 생존의 법칙이다, 그거는. 지금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저, 사바나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생존의 법칙에서, 뭐, 사자는 어떻게, 응? 어? 그막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지 그건 전부 다 생존의 법칙이다. 그러면 인간이 생존해 나갈 수 있고, 자식을 번영시킬 수 있고,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겠지 그죠 두번째는 그것이 그동안에는 우리는 아예 못풀어 왔잖아요 그죠? 어디 는지 조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그 다음 그동안에 인디안 인디안들이 미국의 인디안들이 부르고 있는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그죠 근데 그거는 원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부르고 있는 일종의 예국가 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 노래를 편곡을 해갖고 기독교 찬송가로 만드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위대한 은총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됐으니까, 한 60년 정도 됐네. 이때 음악으로 편곡을 해갖고 그런데, 그 원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원곡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한자말이다. 그럼 이것도 한자말이겠지. 그죠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것도 한자말 이것도 한자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갖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그행걸우리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여러분들이 상시한 설명과 이론과 논리들을 다 풀어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자 모든 자연의 이치를 풀수 있는 이런 천부경을 줍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 이 속에는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맞나요? 자 하나는 뭘까?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압하고 있는 종교심을 풀어놓게 있는 인생카예요. 그렇게 결국은 찬송 그것도 찬송하나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딸을 시집보낼 때 부르는 축가라고 그랬다, 그제. 세 번째는 어떻게요? 죽은 망자들을 초상을 칠때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러면 어메이징 그리스는 여기서는 육자만 바꾸면 육자만 바꾸면 어떻게 해? 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메이징 그리스는 어떻게? 해? 모든 행사와 인간이 행하는 이것을 어떻게 요 노래 가라고 말 그대로 여기는 한자만 몇개 바뀌어요. 내가 한 개밖에 안 풀어줬지. 한자만 바뀌게 돼. 그래서 이 한자만 몇개딱 바뀌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풀어요. 축가가 됐다가 우리는 찬송가가 됐다가 우리는 어떻게 진원국이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한자고 이것도 한자인데 인간에게 이거 두 개가 해결됐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뭐까? 천부경은 어떻게? 천부경은 이 경전이 돼. 그치? 그러면 이 철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이거겠지? 어메이징 그레이저. 나머지 남은 건 이거다. 그치? 아니 이것이 이세계사살아남 남아있는 이세계라아니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동경 속에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두라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명상하두라는 거다. 이것이 자기 건강을 지키고 자기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속에 요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내려온 하두 글문이라는 것이 있다. 하두 글문. 자, 하두 글문은 또 뭐로 되어 있을까? 이거 또 한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세계 이상이에요. 우리가 세계, 세계의 상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세계의 동경에서 내려왔다고 했지만은, 어떤 근거에 있어, 있어 세계가 내려왔겠지, 그제? 말은 있지만 이것을 풀어내지는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몰랐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 6의 비밀만 푸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다. 이랬지?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 갖고, 천부경 갖고, 이거는 많이 설명해놨고, 그지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명상 강좌 하면서 또 해놓은 게 있고, 수작 음, 심리학 하면서 겸해서 심리 치유라든지 이거 하면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천부경 경제만 열심히 우리 또 공부하면 되겠지 그치?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었는데인간의이세 가지 였는데 이것이 이 천부경 속에 전다 들어있다는 거 똑같이 그러면. 이 성경이고 불경이고 이거의 수천 년 전에 수만년 전에 이것이 벌써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찬송관도 어떻게 어메이징 그래서 갖고 찬송관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이 명상 하도 가지고 어떻게 이 불교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천부경의 위담을 여러분들이 새삼 알겠죠 그러면 이 천부경은 글자 81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이걸 경쟁이라고 자꾸 밤새도록 외우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100만도 뭐 10만도 100만도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저쪽에 뒤에까만 정말 좀, 냉정짱이다, 냉정.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네. 빨간 거? 네. 빨간 거?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천부경을 풀어가는 그 방법을 하자.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이 경전을 지금 푸는 거예요. 자 천부경을 우리는 80, 천부경 81자를 이것은 경전이 아니다. 응? 이것은 천부경이 아니다. 경전이 아니다. 경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전으로 이렇게 자꾸 칩해보면 안 된다는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내려온 것이 3대 경전을 해갖고 내려왔는데 사전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 81자하고 그 다음에 3일 신고하고 참전개경하고 자이세 가지 모두 이것은 경전이 아니다는 거다. 자 천부경은 81자는 이자연을세지는 글일 뿐이고 그 다음에 3일 신고는 누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돌을 태워놓고 있는 사람 공부했던 수도자가 내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깨우치고 명상을 해갖고 깨우친 것을 하늘의 천신인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도잘 잘 모르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하늘의 천신인데 물어본 거야 아니? 그것을 우리는 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경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참전개경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는이 경이라고 자꾸 이야기해보면 정말로 고란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드 되면 고구려 시대 때 유명한 재상 중에 한 명이 얼파소 때이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들을 어떻게? 족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만드는 형법이에요. 형법 규율을 응? 어, 지키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규율을 지키갖고 이것을 경제로할게 없으니까 경제로 둔갑시킨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아나? 형법이 뭔지 아나? 모르지?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 경제를 갖고 외우고 있으면 그게 다더한거잖아다고구려 시대 때법은고구려 시대 때 법일 뿐이고, 이거는 경제의 법이 아니다. 자 경전의 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세가지는 모두가 경전이 아니다 경전이 아닌데 경전으로 다루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나 문제만 생긴데 문제만 경전 아닌 것을 경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응? 자꾸 믿고 따르게 되면 이 두뇌는 어떻게? 세뇌가 되어버려요. 세뇌가. 그러면 세뇌가 되는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 두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뇌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혼이 좀 빠지고 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 아좀 모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 아골빈놈이라 했잖아. 아이씨. 골이 저의 빛다는 게. 골이 막그쳐 해. <웃음> 그래서 이 인간에는 어떻게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전부 다 골빈놈이야. 그죠 그러면, 골이 빗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골이 빗어갖고, 잘못하면, 그 골을 누가 차고 들어가라는 게 있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빙의가 되는 거야, 귀신이 되고. 그런데, 골이 빈 사람인데,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고치노? 올바른건채워놔야 아니지. 골있을때 어떻게 채워요? 아, 삽살 밥떡볶를 가지고 치우잖아, 먹고. 옛날에 어, 찰밥에 가고 고리, 고리 튼튼해진다, 골 치운다고 먹었잖아. 할아버지 뜻이 그 뜻이 아니더니 말이야. 그래. 이게 어떻게, 고리 피 있으니 어떻게, 고리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노? 문을 딱, 그, 엉뚱한 게 들어올까 싶어서 문을 땡땡 해. 그 그래, 찰밥 갖고 딱 막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이게, 어? 이상한 게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찰밥을 해준 거야. 그렇게 찰밥이 이게 어떻게 풀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단다는 거. 일반 밥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문 난걸 어떻게야? 찰밥 갖고 탁 떼어놓는 거야. 그래서 골빈아들이 찰밥을 많이 주는 거야. 찰밥 갖고 고친다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아니다고 그랬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의 비밀을 풀면 육의 비밀을 풀면 이제 경전이 태어나는 거야. 태는 태는 경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드는 그런데 이 경전이 경전이 그냥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전을 풀수 있는 방법만 있는 거야. 방법 알겠지? 천부경이 천부경에서 육을 해석을 딱 하게 되게, 되게 되면 게되 경전을 풀수 있는 경전을 풀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경전을 풀수 있는 방법 자, 요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사생도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사생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성도는 첨부경을 딱 두고 내게 되면, 첨부경이 사방팔방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데, 요로 선으로, 요 선으로 이어져 있는 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불필요한 글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것으로, 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네 개지? 네개네개자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돼 가지고 각 사방팔방으로 이네 개씩 글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평하게 되면 유 합삼 대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삼일본일 육지 c 비 d 육이무이무 이런 식으로 생겨. 그러면 총 어떻게? 자육 저기 저기 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부경이 천부경을 어떻게 풀어 왔지 는그 신비의 세계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6합3 대3 자 63일 본일자 이렇게 갖고 마지막에 6성왕본중 이래요죠. 총 어떻게? 이 글자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6, 1로, 4방, 8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경전의 탄생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비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제 천부 경전을 풀수 있는 이 천부 경전을 풀수 있는 이비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놓아야만이 이제 모든 것이 경전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얼마나 이 천부경이 꼭꼭 숨겨 난지 모른다는 거다. 자,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중국 무역지 같은 게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중국 무역지의 복음과 우리의 비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꼭꼭 숨기놨으면 절대 그, 그것이 그 끝날 때까지 그게 안 나타나. 그치? 그만큼 그천부인데 이렇게 꼭꼭 숨기놨기 때문에 이 수천 년이 내려와도 이것을 못 풀고 그냥 온 거야. 그런데 나에게 풀어준 것만 해도 정말로 고맙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풀리는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그죠? 哼. <웃음> 哼, 어떻게 풀었노? 이렇게 될까, 이거. 이때까지 물어본 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풀었습니까? 내가 몇 분을 물었겠나 아마 한천 번은 물렸을 거야, 이 그제? 근데 나 답은 어떨까? 맞아. 자, 그래서 그 사정을 다. 내가 이것을 우주의 진리를 숫자의 법칙까지는 내 천문의 원리에 의해서 숫자의 법칙까지는 훨씬 다 풀었어요. 자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다 풀었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해석하는 것까지는 다 풀었어. 자그 뒤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저 해석하면 뭐해? 그런데 이 천복이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태백산까지 내가 그 당시 처음 이거 불 당시만 해도 가는 부산에서 가면 가는 시간이 일곱 시간, 오는 시간은 아홉 시간 정도 걸려. 내가 이것이 바로 정말 여덟 번 생각, 아홉 번 생각 모르겠어. 이것을 고민을 하고. 여덟 번 갔다 와도 이 답이 없는가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가 모르겠다 좌우 주간그 정도 될 거야 열번 가까이 될 거야 이게 예, 네 간다 그러면 이 갖고 내가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천부경 6의 천부경을 풀서 천부경 6의 비밀이라는 책을 간략히 임시로 만드는 책이 있어요 정식 출판이 아니고 내 임시로 만들어 갖고 내이 천부용 풀때 갖고 할머니인데 나눠 주고 아는 사람인데몇개 나눠 준 책으로 이 출판을 한 거야. 자, 태백산까지 열 번을 갔던 그 엄청난 시간을 소매 갖고 갔는데 이것을 푸는 것이 뭐까 내가 네, 있잖아. 이사방팔번으로된 것이 이래도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래도 해석해도 되고 저래도 해석하게 되고 온갖 글을 해석해야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아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일곱 시간 운전해갖고 가게 되면 피곤해. 잠을 절대 안 깨는데. 그래서 밤 열두시가 한시쯤 돼갖고 나를 깨운 거야. 그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응? 저 태백이다. 거기서 보면 태백시가 허언해 보이잖아. 태백시를 탁 보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상상이 안 된, 내가 거짓말 할지도, 거짓말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자, 거기서 이렇게 착 풀고 그냥 뭔가 있는데, 그지 밤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고만데 뭐 있겠노? 저 태백산에 그 태백시를 받아보면, 태백시에는 불이 있으니까 태백시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그 순간에 머리가 막윙 돌아가는 거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상상의 느낌을 여러분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다내놓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것을 쫙 풀어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 운명과 운세 체계는 없어요. 옛날에 천부경 6의 비밀이라는 그책 속에 들어있는 거야. 책 속에는 있어요. 예? 그 여덟 개를딱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니까 그때 내 생각이 어떻겠나. 정말로 그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성취했다는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먹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바로 쫓아갖고 다다다다 적은 거야. 여덟 개를. 여덟 8개 개를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이제 안 잡을 거잖아. 그지? 방에 들어가고딱 적어놓고 다시 밖에 나간는 거야. 자 밖에 나가니까 그때의 기분은 누가 이런, 이런 말을 할수 있겠나.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 두뇌라,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계인이 있냐 없냐도 이 두뇌 갖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비밀병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까? 이거지, 그지? 자, 여러분들이 이 6은 이 육은 자천지인가 천기지기인기라는 이 여섯 개의 구성물, 음? 여섯 개의 힘, 여섯 개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섯 개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절대적인 이 우주의 힘이라는 거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존재는 없다. 사람이 이 여섯 개의 우주의 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다. 그건 뭐 그래서, 누구 말 때는, 하, 내가 하느님이라서, 내가 뭐, 부처님이상서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인간은, 여기 있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뭐, 말로 뭐, 뛰어난 할지라도, 인간이 무슨 신에 대적하고, 신간이 신격하고, 인간을 어떻게, 이거 가는 것은 이 종교는 전부 다, 이 아닌 종교도, 종교가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사입이야. 인간을 신으로 둥갑시키는 건 전부 다 사입이야. 천북에서 그랬잖아 천, 지, 인, 천기, 지기, 인기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섯 가지 힘으로 뭉쳐져 있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이 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요약해서 천부에서는 천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옥황상제 그러니까 이철대주의존재야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옥황상제 불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그제? 근데 하느님이 예수가 하느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느님은 하느님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지. 이 온갖 부처님 이거 잘못된 거야. 불교가 잘못한 거야. 온갖 잡동상이 귀신으로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는 한, 명, 한 명밖에 없는 것이지. 온갖 부처님이 다 있다는 것은 이 부처는 전부 다 신께 가잖아요. 귀신이다. 귀신 장난이다. 그래서 불교도 바꿔야 돼. 부처는 한 명이고 하느님도 한 명이고 옥강상제도 한 명이고 천지인도 한 명이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인 존재야 절대적인 존재니까 이름 종교가 다르면 이름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불교가 잘못된 것이다 그 내가 불교에 19살 때 내가 이름 보직이라는 것이 내가 19살 때 표충사에서 수계를 받고 내가 받은 법명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불교를 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교를 알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모르면 못 욕하겠네. 내가 하느님 또 하면서 가다가 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교회 많이 가본 거야. 옛날에 <웃음> <기회. 웃음> 택배사님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간지 않아? <웃음> 아니까 아니까 내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신기고 하는 종교는 100% 사입이다. 이유 불문이다, 그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기도면, 기도문이라는 거, 경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전을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글이 경전일까? 이게 예, 우리가 사설이 경전일까? 알지? 경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내 뭔가 유지하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게 어지 한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 하느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경제는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다. 그렇게 종교가 어떻게 그동안에 잘못된 종교가 자기가 스스로 이 종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에 굴복을 시키는 거야. 종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따라가서, 죽어서 하느님 따라가고, 죽어서 부처님 따라가고, 이랬뿐 뭐, 곤란한 거야. 그거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천지, 인기의 이런 존재의 힘. 절대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우주의 힘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를 만들어 줄수 있겠나? 사람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내가 사람 대신해서 먹어 살게 해주거나 자기 자신을 잘사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존재에 힘을 모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전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 여덟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덟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을 해서 이 모든 종교가 경전이 풀리게 되는 거요 여기서부터 경전이 나오는 거요 이것을 기반을 해서. 그럼 이것이 무엇 뭐 때문에 기반이 되겠나 그러면 6합3 대 3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6합3 대 3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자를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는 천경의 전체 자를 보고 그 뒤에 가서 하나씩, 왜냐면 이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하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으로 읽을시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유 합삼 대삼은 뭘까? 이런 느낌에. 육합삼 대삼의 아이, 그런데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거 절대 못, 천북이 절대 못 푸는 거야. 이 합삼 대삼은, 우리가 합삼은 인간 세상이야. 이, 나중에 포게 되면, 나중에 푸면 인간 세상인데, 대삼. 이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 있는 제업을 나는 천지님 나를 이것을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육합삼 대삼이야. 해석은 그렇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 환자 갖고 앉아 주부리 갖고 그거 갖고 해석한다니까 해석이 되나? 내가 그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밤에 어떻게 부산에서 태백산까지 몇번 갔다 했어요한열번은 가야 이거를 대답을 풀어주더라도 답을 얻었다는 거 아이가 그래도 밤 1시에 자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되면 막 그 개운 기도명, 일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풀고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을 하나씩 또 쪼개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그 논리에 따라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적수리사주를 가르친 것은 이 천부 육경에 들어있는 이기본경을 했다. 그제? 이거는 천부경으로부터 순수하게 풀려져 있는 비밀경으로부터 순수하게 풀어준 이 경전들이다. 그런데 이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수리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분만 설명해 준 것이 보적수리사주라는 거예요. 수리사주가 나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전 속에 있는 일부분들이 해석한 일부분들이 수리법칙에 의해서 사주 푸는데 내가 설명해 준 것이 보적수리사주예요. 그러면 이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에? 까작까작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알겠지? 그정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경전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뜻의 그 의미와 이것을 풀어 가고 이 글자 글자 하나를 해석하는 데는 이 경전 교육이 경전 교육을 먼저 끝내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씩 풀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죄를 한다고 이럴 때 뒤에 뭐 어? 49에 뭐 곱하기 얼마 72에 곱하기 얼마 73에 곱하기 얼마 이런 게 들어있지 그 73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겠지 궁금하지 그것이 다 논리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풀린 거예요 그것을 그냥 푸는 게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단순하게 뭐 업장풀이 하게 되면 간단한 업장풀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업장풀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업이 어떻게 마이든거 귀신의 질림은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그러면 이 경쟁이 어떻게 천부경은 자, 이 종교적인 이 부분과 경, 종교적인 경전 부분과 인생에 살아,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부분과 인생 부분과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고장이 나면 이거는 고치는 부분과 우리는 어떻게 죽고 나게 되게 되면 게되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이 우리가 다 있는 거야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이라는 거다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이 비밀경은 모든 경을 풀어갈 때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옥신경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이 앞에 보게 되면 제옥경 하게 되면 여기 딱 달려 있는 거야. 이 비밀경이 여기 딱 달려 있는 게, 이게 비밀경 속에서 풀어,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여기서부터 딱 풀고 있고, 옆 밑에 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저기서 뭐 그냥 제업하기는 이 타고난 제업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제업들의 그 굴레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쪽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구원옥경 속에 지옥경이 있죠 지옥경. 거기에 되면 여덟 개의 지옥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덟 개의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상담하기, 일반 사람이 알아듣을 수 있도록 상담하는 부분들만 일부분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것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보족수리사제내 생에서, 전생경에서 뽑아낸 그 내용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은 사주고, 인생경에서 뿌리낸 것이 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성격분습법 진로상담법 이런 멘토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내생경에서 뽑은 것이 천도되고 망자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아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른경, 천부경, 바른경 이런 거다 있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부경 한번 읽는 것만 하자 자 우리 천부경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도록 얘기해야 돼요 저 천부경 우리 일련 법원 유튜브 가서 보고 그 맞힐 때는 우리 한번 해야 되겠나? 아 그것도 못 읽는다고 그... 자 우리가 천부경을 합리하고자 자 그래서 천부경을 하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만 안 되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면 앞으로 고쳐 주세요. 왜? 말을 말이 해석이 돼야 됩니까? 뜻과 의미와 말이 똑같아야 됩니까? 참 세상과 진 전일일지, 민삼일, 자식과 무게여삼, 천이삼이 삼일이삼, 대상은, 육생칠팔군, 산사성한, 시일마연만한만내영건부동본 본신본, 태연왕, 영정천지 조모종일천지. 자, 여기서 우리가, 천지인 한 거는 우리는 기도를 누구인데 한단 말이고? 천지인기의, 천지 여섯 개의 천지인기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우주의 힘. 대우주의 힘이에요. 천에도 힘이 있고, 천기에도 힘이 있는 거요그 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 어지간하게 되면 다음 주, 어,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우리가 될수 있으면 이 강좌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내일 또한번더 한다고? 내일 무슨 일이고? 네, 네. 어, 어, 낮에 하든지 좌우지간 밤에 하든지 내일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라이브로. 페이스북에는 라이브하고 내가 지금,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